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마켓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앞서 여러분들께 플레이오토 같은 시스템들도 소개를 해드리고 카페24의 마켓 통합 관리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시스템들마다 저마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있 쇼핑몰을 관리하면서 같이 상품을 등록을 할때 같은 마켓들, 내가 관리하는 지마켓 어, 옥션 1 1번과 등등의 마켓들에도 상품 등록하고 나서 상품 내보내기 기능이 가능하다는 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넥스트 엔진이라는 사이트인데요 넥스트 엔진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먼저 사용을 해 봤습니다 사용해본 결과 다른 시스템들보다 안정성도 뛰어나고 외부로 관리할 수 있다는 라 부분 때문에 굉장히 탁월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더 쉽고 그리고 내가 핸드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라 부분 때문에 강점으로 좀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꼽고자 한다면 해당하는 시스템이 아직은 마켓들이 더 확장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 연결되어 있는 마켓들이 조금 더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이 약간은 단점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넥스트엔진을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가성비가 높기 때문입니다 어, 카페 입사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생각이 들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미지 호스팅이라고 하는 월 단위로 결제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카페24에 있는 마켓통합관리는 추후에 강의로도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오늘 엑스트엔진으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사이트를 관리할 때 만약에 스마트스토어 하나 안에 저같은 경우 아이디가 6개가 있는데요 사업자가 2개여서 총 6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모두 다 연결이 가능하다는 라 부분과 그리고 카페24도 여러 개의 쇼핑몰을 저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개의 쇼핑몰들 모두 다 연결이 가능하다는 라 부분 그 외에 다양한 사이트들의 아이들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도 모두 다 연결이 되지만 가격은 월 5만원이라고 하는 탁월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넥스트 엔진에 가입을 하시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이트가 바로 넥스트 엔진의 사이트입니다 이넥스테엔진이라고 하는 사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성비가 가장 높은 사이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타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가 추가가 될 때마다 돈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최저로 제일 값이 싼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통합관리 솔루션으로 한 10만원대에 이용할 수 있겠지만 아이디가 추가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돈을 추가로 내야 된다는 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넥스트 엔진은 이미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에 해당하는 사이트에 있는 정보들 이용해서 이제 마켓을 지마켓 옥션 11번가로 확장하고 싶다. 특히 여러분들 그러시죠. 스마트 스토어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상품들 가지고 와서 지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크 쿠팡, 위미프, 티몬 뭐 다양한 사이트에 내가 상품 내보내게 할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바로 넥스트 엔진을 이용해 을 주시면 월 5만원을 이용해서 을 다양한 사이트의 연동 기능을 모두 다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위쪽에 있는 30일 무료 체험이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서비스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시는데요. 위쪽에 보시면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지원되는 쇼핑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되는 쇼핑몰 현재 계속해서 개발 중으로 나와 있는데 어, 우리 일반적으로 주력으로 사용하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능이 다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음, 카카오톡스토어, 그리 그리고 위에프 쿠팡, 지마켓, 옥션, 1 1번가지 인터파크, ss.com, 롯데닷컴, 그리고 메이크샵 카페24 등등의 사이트들의 연동이 다 가능하고 향후에 계속해서 추가될 예정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쇼핑몰이 아무리 늘어나도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이 강조한 부분 저는 이 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실 네. 어찌 보면 우리가 아이디를 여러 개를 갖고 있으면 저는 사업자가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G마켓에도 아이디가 두 개, 옥션에도 아이디가 두 개, 그리고 잘 팔면 아이디가 복수 아이디가 계속해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아이디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디가 늘어났을 때마다 로그인, 로그아웃 하면서 해당하는 계정에 들어가서 주문을 확인하기라는 거는 정말 너무 번거롭고 녹가다가 너무 많죠. 저는 가다를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이 다른 타사들보다 좀더 가격이 저렴한 넥스트엔진에 눈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30일 무료 체험 신청을 통해서 한번 체험해보시면 좋겠고요. 어, 제가 사용해보아서 너무 좋았던 부분 때문에 넥스트엔진에 문의를 했습니다. 아이템스카우트처럼 혹시 어, 제 코드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무료 체험기간좀더 길게 줄 수는 없으실까요? 라고 문의를 드렸더니 다행히도 30일 무료 체험을 60일 무료 체험으로 늘려준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회원 가입하실 때 다나쌤이라는 코드를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그인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그인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현재 이 화면처럼 네, 메인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원격지원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어, 안 되는 부분을 바로 어, 해결할 수가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상단에 보시게 되면 기본 정보라는 부분으로 여러분 쇼핑몰에 연동할 아이디들을 이곳에서 관리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디를 입력하실 때 세팅이라는 이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연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하는 API 발급이라고 하는 키 발급을 해야 하는데 이키 발급하는 부분 같은 경우가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을 아주 친절하게 캡처 한장한 한 장씩 해서 발급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저도 사실 넥스텐지는 처음 쓰다 보니까 이 해당하는 부분이 좀 너무나도 어려워서 이 발급 방법을 보면서 계속 따라 했는데요. 따라한 결과 여기 있는 사이트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세 개의 사이트들을 제가 한시간이안 돼서 연동을 끝냈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트들의 주문 수집도 지금도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아직 개발 중인 부분들과 그리고 아직 어 개발이 완성이 되지 않은 사이트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향후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무료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사이트가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약간 더음 가성비 좋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상품관리 부분에서 상품 신규 등록이라는 버튼을 이용해서 이 다양한 사이트에 한 번에 상품 등록이 가능하다는 라 부분이 있고 그리고 등록했는 상품들을 조회 수정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대량 등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품 자동 수집 생성 이라고 하는 부분은 눌러 보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사이트를 선택을 해서 그에 당하는 사이트에서 내 상품들을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마켓 대표 사이트로 만들어 주신 이 마켓에 있는 상품들을 수집을 해 오시게 되면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내 넥스트 엔진에 받아 올 수가 있게 되고 넥스트 엔진에 받아 올수 있게 되시게 되면 향후에는 상품 등록하실 때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내 사이트에 있는 상품들을 내보내게 하실 수가 있다는 라 장점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쇼핑몰 관리라는 부분에서는 상품 등록할 때마다 마켓들 별로 어, 상품 등록할 수 있는 이 템플릿이 나눠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음, 스마트 스토어의 생활 가, 생활 건강 카테고리에 상품을 등록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자주 등록하시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 AS 정보라든지 배송 정보 같은 것들을 미리 미리 기입을 해놓으시면 상품 등록하실 때에 해당하는 템플릿만 불러와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템플릿들은 모든 상품 이 쇼핑몰 통합 관리 솔루션이라면 템플릿을 모두 다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이 귀찮은 작업, 약간의 노가다 작업을 하루 이틀 정도 해주시게 되면 향후에 상품 노력하는 건 아주 편안하게 할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고객 응대 관리라는 것을 통해서 어, 컴플레인 들어왔는 상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가 있 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문 관리를 통해서 해당하는 주문 수집, 만약에 자동 수집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수동 수집도 할 수가 있겠고요. 아직 확인하지 않은 주문들과 배송 관리, 취소, 교환, 반품, 그리고 출고된 상품들, 그리고 전체적인 상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통합 검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고를 입력을 해 놓으신다면 재고관리도 가능하겠고요 통계 분석을 통해서 일자별로 내 쇼핑몰에 상품 몇개가 판매가 됐는지 그리고 상품들 중에서 어떤 상품이 가장 나에게 매출을 많이 안겨주고 있는지 그리고 쇼핑몰별로 매출이 어디가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다른 타사도 이용을 해봤지만 타사들보다 이 넥스트 엔진이 좋았던 이유는 군더더기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산 관리라는 메뉴가 이 통계 분석과 함께 있는데 정산 메뉴가 그렇게 맞는 자료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 이거 메뉴만 복잡하고 있어봐야 뭐하지 이거 보지도 않는데 라는 생각이 좀 강했고 괜히 그 페이지가 있음으로 해서 사이트가 더 무거워지는 듯한 느낌이 더 강했는데 뭔가 필요한 것은 확실하게 넣어주고 필요 없는 것들 판매자들이 좀이 부분의 기능들을 많이 용한한다 라는 부분을 과감하게 뺏는 부분 때문에 이 탁월한 가격이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넥스트엔진은 혹시나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오른쪽에 톡 상담을 통해서도 바로바로 바로 응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바로 이 해당하는 응대를 받으시면 또 좋겠습니다. 향후에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반응이 좀 좋게 되면 넥스트엔진 직원분을 초대를 해서 저희가 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상품 등록도 같이 한번 해보고 그리고 스토어 등록도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이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넥스텐엔진의 많이들 다나쌤 이라는 어, 추천인코드로 가입을 해주시고 그리고 가입이 많이 되셨다 라고 한다면 어, 제가 댓글과 뭐 좋아요 뭐, 또는 넥스트엔진의 피드백을 받아보고 어, 해당하는 음, 추후의 강의는 무료로 개설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넥스트엔진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길게 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많이 판매하시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